지금 이 순간을 거지같이 보내면 그냥 네 인생은 점점 거지같이 가고 있는 거야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돼요?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모레가 어떻게 되냐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목표는 높은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그렇지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? 평생 고통스럽게 산다고 차라리 목표를 낮춰버리라고 왜 목표를 높여놓고 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왜 스스로를 괴롭히냐고 그러지 마요 오늘 놓치면 내일도 놓쳐요 내일모레 놓치고 그럼 보나마나 1년이 그냥 망한다고 절대 단 하루도 절대 단 하루도 내일부터도 없어요 무조건 당장부터 시작해버려요 재능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의 반대로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의지가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남들 보기 안 좋을까봐 그런 거에 쫄지마 내일은 지금 이 순간 네 행동에 결정되는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니?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행복한 내일을 받을 수 있어.